그러면 또 이제 새로 또 살짝 내가 껴야지 잘 맞거든? 원래왜 아무도 셔터를안 쳐다보는거지? 예? 아저 저거 아니! 오케이 <웃음> okay. 적군의 파괴 공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필코 저지하십시오. 어우야 아이고 특필까지 판이 들어왔네? 가자. 술래자 까비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여러 이그선입금 해주셔가지고 일단 무조건 깨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봤을 때 슬슬 미사일이나 대캠쯤 해가지고 좀 밸런스가 위기가 올 수도 있거든요 이제 지금이 살짝 기점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어? 오, 와키 형님, 눈썰기왜 아무도 셔터를 안찾아보는 거지? 예? 아, <웃음> 자기야. 아니. 아니 뭐야? 아니! 가자. <웃음>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니, 우리편 분명히 큰 미터 길래3 명이 나 봤는데. 이기면 장땡? 아니. <웃음> 저희 태선 누가 위로해 주죠? 방금도 2층에서 와. 곰탱이 아까 한소리 했다고 칼하는거 비매을한번 했다고 또 안살려주는구만 삼촌 와 이걸 또 잡으셨네 왼쪽이네 아 근데 이런 샷 맞으면 좀열받으시겠다 내가 나 같아도 아, 프이이잘 들어가면 문의... 문의... 문의... 문의... 문의... 문의... 문의... 문의... 문의... 문의... 문의... 문의... 옆에 또 왔다 오. 와우 우리 형들 되게 저돌적이시네 좋았다 이게 바로 킬살이죠 오호 살짝 이제 윈체 한방에 죽는 느낌 내로남불적인 느낌 그래서 짝띠 느낌 난다. 아, 아닌가? 맞다. 응? 어? 아직 근접 만니라고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일단 일단 무난하다 무난해 여기서 보면 이제 웬만하면 삥다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좋아 뭐 그렇다기보다 나는, 나는 이제 그거지 개인적인 문제였지 샷이 사실상 요새 좀 적은 기간이라 조금 답답했었지 요글래뭔가 샷이 좀 마음에 안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그냥 생각한 게 물티슈로 싹 한번 밀라고? 그러면 또 이제 새로 또 살짝 때가 껴야지 잘 맞거든? 오, 네. 아니, 반사. 자꾸, 그, 그, 그, 그, 거있 그, 그, 요 옛날에 그, 그, 그, 그, 로 그, 은경우에 그, 이 마우스를 쓰는 반경이 워낙 넓다 보니까 패드를 진짜 진짜 빠른 사람은 막몇 달에 한번 심지어 그 피오라는 사람은 한 달에 한번 바꾼 사람도 있었거든. 프로 때. 프로 시절에. 근데 솔직히 그건 너무 과한 거 같고 나 같은 경우에는 한 패드 한번 사면은 못 해도 제가 아 뭐야 아프리카 렉 제발. 이거 제가 봤을 때 원컴 방송이라 그럴 수 있어요. 조만간에 컨터 송출 컴퓨터 사고 나면은 제발 안정됐으면 좋겠다. 제발. 아군이 인터넷도 지금 기가 인터넷을 바꿔고 그 개인 사비까지 내면서 했는데 나 방금 무슨 얘기 하다 말았지? 아 그래 패드 패드 한번 사면은 웬만하면 1년은 쓰지 나는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이상은 때가 좀 좀 뻑뻑하게 좀 찼다 싶으면은 물티슈로 쫙악만 밀고 나는 그냥 자연건조해 그냥 난 드라이기도 안 쓴다 만약에 드라이기 써야 되면은 조금 거리두고 찬바람으로 찬바람으로 말려주는 게 좋고 콩이리아이 그러니까 어차피 뭐 진짜 자기가 오, 화면전은 뭐야? 진짜 그 환경 자체가... 아, 이고 공사... 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웃음> 자꾸 가만히 있는 거 보소? 어, 각자 패드 관리 방법이 있는데, 그냥 웬만하면 물티슈로 밀고... 좀자연 건조 시키면 나는 괜찮더라고. 따라올테면 따라와봐 그거 한 10년 된거 아님? 타이밍 진짜 예술이다 와삥딱 터지고 나오시네 아 근데 유식이를안 되겠나 또? 에? 아니 형, 헤드를 그래도 뭐 살짝 살짝 클수 있는데 웬만하면 그렇게까지 막 색감이 진않지 엄청 오랜만에 닦나 보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오케이. 1기가가 안 되는 데가 있죠 실제로 만약에 그거 잘 알아보셔야 돼요 그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인터넷 속도 측정 가능하거든요 기사가 1기가 그니까 러 본인이 그 통신사에 신청을 해 가지고 1기가 신청하더라도 실제로 그 지역에 1기가안 들어올 수가 있어요 신청은 1기가 그랬는데 막 들어오는 건막 200메가 막 이래 봤나 나온 분안 잡은 전거데 그런 거잘알아 보셔야 돼. 승준이 형 노래 좋아했는데 옛날에 망할 군대 한번 갔다 오지 그게 아니더라라도망망지지지지죠죠준준형 o 많았는데 스티티형 f the y 스티 사이치되었습니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 이킬 해야되는데... 이킬 해야되는데... 이런 젠장...